<웃음> 그거 제목이 <웃음> <게> 뭐야? 동동이고 안가미 동동동동 피 <웃음> 안가미 동동동 동동 동 씩씩하게 약을 먹고 써야 돼 음. 그치? 음. 음. 소화가 잘 시켜줘야 돼 소화가 음. 안 찍히면 아프고 건강할 수 없거든 음. 그러면 약을 먹어 비타민을 하루번에 먹어야 돼 음. 그래야지 우리 몸에 건강하거든 음. 밥도 먹고, 또비타민도 먹고, 또 물도 먹고, 그래야 돼. 다 음. 무슨 짓 안거든. 음. 수아가잘 지켜줘야 돼. 혜리 음. 엄마 궁금한 게 있는데, 어. 테리는 여 네. 자야, 남자야? 음, 남자. 혜리는 테리 공주님이야, 왕자님이야? 왕자님. 테리가 왕자님이라고? 어. 테리 여자아이야 아니야 테리 남자인 줄 알았어? 응 여자아이는 왕자님이야 테리가 왕자님이라고? 어. 테리.. 혜리는? 혜리는 공주 테리, 테리도 리 공주야 아니야 머리가 안길지잖아안 예쁘고 <웃음> 테리가 뭐가 안 예뻐 너무 예쁘지 귀여운 너무 최고야. 그래서 멋져, 테리는. <웃음> 하늘은 이쁘고, 엄마 맨날 이쁘다고 했잖아. 테리, 엄마는 테리를 너무 어, 멋지다고 그랬잖아. 테리 보고 응? 멋지다고 했다고? 어! 아닌데? 엄마, 응? 핸드폰 너무 이쁘다. 하리 이거 사줘. 응? 핸드폰? 알았서 음. 나중에 사줄게. 핸드폰 20년 어, 뒤. 핸드폰 없거든. 어, 엄마가 20년 뒤에 사줄게. 신난다요. 이제 핸드폰도 헤디 있고 이제 엄마도 핸드폰 있고 아빠도 있고 헤디는 없고 신난다요. 나중에 사주세요. 네. 신난다. 여호여호 야호. 야호. 야호. 야호. 야호. 엄마. 응? 소화가아지 알아? 어, 알아. 아까 말해줬잖아. 알아? 응. 진짜 알아? 응. 알려줘. 알려줘? 응. 소화가잘 지켜주도록. 개. 개. 오물쭈물 지렁이도 아니고 병균도 비타민 먹으면 하나도 병근이 없어져 비타민을 위해서 비타민 야채를 먹으면 반찬도 필요한데 반찬도 먹으면 비타민이 생기지 그래서 뭐든지 비타민을 먹어야 돼. 음. 하리빵 비타니 하리빵 비타닌, 아침부터 비타민 비타니 얼마나 맛있는지 알아? <웃음> 비타야 야채가 비타닌이야 알았어 많이 김치. 먹을게 맞아 해리도야채 좋아해 응, 음, 맞아 아, 니혼걔 수화가 잘 지켜주지? 응 음. 혜리야, 궁금한 게 있어, 혜리야 왜? 잠깐만. 어? 혜리 덕분에 한 번씩 웃는구나. 고마워. 라고 하셨거든? 어. 혜리는 어떻게 생각해? 음. 아니라고 생각해. 왜 아니라고 생각해? 아, 혜리는 졸리라고 할게. <웃음> 어서다요, 할게. 아, 그럼 유아평님 해봐. 유아번진 어서서 자요 소년이 <웃음> 님이 혜리 발레 춤추는 거 있잖아 네 그거 보고 사뿐사뿐 한 마리 나비가 되어 섬세한 손동작과 얼굴 표정이 최고야 이래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 어때? 안 좋아 왜안 좋아? 좋아 좋아? <웃음> 좋으니까 <웃음> 나비 같았대 해리 무용하는 게 음, 어떻게 생각해 해줘. 어 응, 어떻게 생각해? 음, 음 졸리다고 할 거야. <웃음> 졸리다고 말해줄 거야? 음. 그러면 음. 봐봐 어떤 분이 또 음. 방글라 아저씨 집에서 같이 살자 그랬는데 음, 뭐라고 할 음, 거야? 음, 뭐라고 말해줄 거야? 싫어하지 마세요. <웃음> 그방 선생님의 혜리의 작품 세계가 제가 이해하기엔 너무 수준이 높네요. 10점 만점에 문익점 드릴게요. 그러시네. 뭐라고 말해줄 거야? 어, 맞아요. 그럴 거야. <웃음> 10점 만점에 문익점이래. 선생님이 최고야. 그럴 거야. <웃음> 알겠어. 너 어떤 선생님 최고야? 아, 엄마가 말했잖아. 혜리가 아, 춤을 너무 잘 춰서 너무 놀랬대. 그렇지. 응. 세모와허기춤허기 <웃음> 그럼 뭐라고 답해 드릴 거야? 음, 사랑해요. 사랑해요. 박주원 님 사랑해요 해 봐. 박주원 님 사랑해요. 주원이 삼촌 사랑해요. 주원이 삼촌 사랑해요. 너무 많이요. <웃음> 아, 음. 아. 그해리 춤춘 거 보고. 네. 정석환 님이 10점 네. 만점에 10점이래. 네. 10점, 해리가 최고 잘했대. 네. 뭐라고 말해줄 거야? 음. 음. 석환이 삼촌. 최, 최고 나고. 10점 만점에 10점 해봐. 식정만이면 식정. 식정만이면 식정. 좋아하시는 것 같아. 응. 맞아. 같이 웃는것 같아. 맞아, 같이 웃는 것 같지? 아. 어. 사람은 그런데 없는데. 응, 어, 할람 없어. 저번에 네. 댓글 남겨주신 거 같이 읽는 거야, 혜리랑. 쭈는 거야? 응 나는 물때도 우리가 아냐 호 요리 잘자 네 방글 생글 해봐. 방글 생글 <웃음> 이제 다시 자요 여러분 이제 달린 비갔잖아요 잘 자요, 여러분들. 주 아니, 이게 좀 오래요. 빨리 자자, 이제. 알았어. 잘자 여러분들이 잤잖아. 잘 잤어? 맞아. 어